요즘을 떠난 요정오 마이 갓. 에브리바디. 떵딩다 뚜라. 파파카카카. 뚜두두 뿜 뿜. 뿜뿜뿜뿜 뿜.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요정입니다 오늘은 마시멜로우. 마시멜라. 달컴 메소나무 좋아해. 마시멜로우 먹을 거예요. 짜남. 첫번째 준비물! 막대기! 그무엇을 쓰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나무막대기든 플라스틱 막대기든 다 좋습니다. 하지만 쇠 막대기는 불에 구우면 은 아직 뜨거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가을 되니까요 모두 과학시간에 배우셨죠? 자, 여기에다가 마시멜로우를 하나... 툴, 베베, 원모 타임! 요즘 애들 이거 알려나 모르겠네 나때는 말이야! 어? 주얼리 모르면은 주얼리 깍이 열심도 못했어 주핑듬 부르락! 팍탁탁탁자 완성되었습니다 마시멜로는총 3개 이걸 제가 먹을 겁니다 왜 찍.. 이걸 지금 왜 찍냐고요? 이런 주서도 없는 어? 짜증나 죽겠는 영상 왜 찍냐고요? 그냥 나 혼자 먹기 아깝잖아 다같이 공유해야지 <웃음> 자, 이렇게 가스렌지를 켜고 주고요. 주변에는 제가 어제 전날 밤에 핫케이크를 만들어 먹기 때문에 좀 더러워요. 양해해주세요. 이렇게, 양이윤 주시라고요? 아, 니 아무튼. 이렇게, 돌돌돌돌 돌려가면서 해줘야 돼요.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얘가 불에 타요. 마시멜로우가 특히나 불에 쉽게 차더라고요. 스크디기 탁탁탁. 푸르릉 퉁퉁 이렇게 서서히 돌려가면요. 마시멜로우. 마시멜로우. 어 달콤했어, 나무 좋아. 마시멜로, 어! 마시멜로 폭죽놀이 집에서 하고 싶지 않으면 아주 잘 돌려가면서 해야 돼요. 이게 안쪽도 안쪽이 잘 안됐으니까 탐거 어! 어, 먹으면 안되는데 짜잔, 아주 먹음직스럽게 구워졌죠. 여기는 못 구웠어요. 잘 이건 먹어볼게요. 어. <웃음> 음 마시멜로를 구우면요 겉은 빠삭 속은 촉촉 해가지고 이걸 앙 물면은 겉에만 뜯겨서 나와요 이렇게 음, 깔라만시랑 같이. 마시멜로우를 먹으면 지구를 6천억 바퀴를 돌아도 살안 빠진다는 소문이 있었어 다들 들어봤죠? 응? 근데 그거 구라래 김구라라고 그거 이래서 응? 겉도는 소문은 함부로 믿으면 안돼 여기서 하나 인생 꿀팁 배우죠 마시멜로우로 인해서 깔라만시 먹는 이유는 다이어트 중이니까 ASMR 마지막 간계가나왔지 음, 아쉬워라 하나 남았네 맞다! 깔라마시는 그냥 생으로 먹으면 은 이빨 다쳐요 이 여기 산성이 많아가지고 이빨도 다치고 어? 한꺼번에 원액 마시면은면 위도 다.. 여기 식도로 다친다니까 꼭 빨대로 순하게 해서 먹어야돼 여기 다내 인치님들이 알려주셨단 말이지 우리 인치님들은 모르는 게 없어 아 당연히 우리 유튜브 콩껌을 친구들도 아는게 많고 응? 아 거기 그냥 이렇게 들어 똥같이 말하면 찰떡같이 알아듣는거죠 오늘은 좀 단단한거 먹으니까 기분이 좀 좋네 음, 음 좋아 거의 다 먹어가는 깔라만시를 다시 한번 채워볼게요 좀더 상큼하게 먹고싶으니까 50ml를 어? 넘나? 아니다 50ml 넘고 아우 손길뻔했어 정말 끔찍해 방금은 내가 놀러왔다고 아주 끔찍했다고 여러분들 보셨어요? 자 그리고 물을 여보세요 나 진짜 미친 여자 같다 내가 이렇게 틈틈이 영상을 찍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 맨날 그냥 뭐아 오늘 뭐 찍지? 뭐 찍지? 하다가 컨텐츠 딱 하나 잡고 그거 쭉 찍는 것도 재밌긴 재밌는데 이렇게 가끔씩 잠깐 잠깐에 내 일상을 찍어서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끝이 않아? 나 오늘 왜이러냐 진짜. 가우셔. <웃음> 이렇게 응? 마시멜로를 먹으면서. 지금 이런 파편같은게 제 손에 묻었는데 이게 지금 마시멜로인지 슬라임인지 몰라서 입에 못넣겠어 평소같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입에 넣는데 지금 이 파편이 슬라임인지 일단 안넣을게요 마시멜로 아무래도 가스렌지가 좀 위험하니까 이걸로 구워먹어야겠다 항상 불을 사용할땐 조심하세요 먹을 뻔 했다, 이거. 음, 음, 음. 음, 맛있다. 음. 음. 음, 여기까지만 먹어야지. 더 먹으면 살찌겠다. 나 건강 관리 해야 되는데. 여기서 더 먹으면 건강 해쳐 건강 해쳐 건강을 해쳐 여기까지만 먹고 근데 또 슬라임 안 돼야지 뭐푸지 오레오즈 슬라임 마시멜로 식감이랑 지금 내 만지는 이 슬라임 식감이랑 비슷해가지고 얘도 약간 한입 씹어서 먹고 싶다 한한 한 번만 씹어볼까? 근데 이게 진짜 손으로 만지는 거랑 얼굴에 닿는 거랑 좀 느낌이 진짜 달라요 입술로 살짝 한번 해볼까? 아니야 내가 미쳤지 느낌 개 좋아 한 번만 씹어봤어 근데 너무 느낌이 좋아 진짜 미쳤다 촉감이랑 식감은 역시 달라 먹는 거랑 만져보는 거랑 달라 여러분 김치찌개 손으로 만져본다고 맛을 알아요? 모르죠? 씹어봐야 알아요 슬라임 한번 씹어봤더니 맛있네요 따라 하지 마세요 따라하면 절대 안돼요 알았지? 헹궈야지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웃음> 슬라임 좋아 월요일 좋아 슬라임 좋아 슬라임 좋아 슬라임 좋아 킹고 팍팍 스카이야. 오케이. 여러분 당황스럽겠지만 영상은 여기서 끝이에요 제가 마시멜로우를 먹는 것만 정말 다 찍으려고 킨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